안 돼. 안 돼. 자리가 없어. 아, 게임팩 좀 버려! 아, 진짜 이거 꺼낼 때마다 화내는 것 같은데. 와! 아유. 응? 으, 야. 으, 야. 마녀 피 언.. 패.. 킹헉 위쪽에 한글화돼있는거봐 귀여워 와.. 도트인데 그래픽이 진짜 참 괜찮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 신작 게임 언패킹이라는 청소 게임입니다 엄밀히 어, 말하면 짐을 싸서 이사를 한 다음에 이사한 집에서 짐을 푸는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출시된지 얼마 안됐는데 티저 영상만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스팀에서 지금 2만 5 0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출시가 돼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놀랍게도 한글 정발이고 폰트가 정말 이쁘게 잘 되어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뭐? 뭐야 책을 읽을 수 있어 첫번째, 이 앨범의 주인 오오 플레임 폰트가 다 일관성 있게 돼있네 한글도 돼? 플레이오오 한국어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997년 응 와우 튜토리얼 따위 개나 저버려 자, 풀었어요 꺼냈어요 책 책을 세울 수도 있고 누필 수도 있고 마우스의 위치 아주 미묘한 위치 차이에 따라서 예, 다양한 각도로 바뀝니다 개구리 인형 마우스 휠을 올리면은 맵을 위아래로 훑어볼 수 있고 돌리는 건 어떻게 해요? 우클리군요 오케이 짐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오 이런거 열고 닫을수도 있어 인형이 굉장히 많은 친구네 일단 다 꺼내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인형 x <놀람> 마마 뭐야 다마고찌야? 커다란 인형은 침대에다 둬야지 어! 이렇게 가리면 안되는데 여기다 둬자 어! 생각보다 둘 곳이 많이 없군 <웃음>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책은 여기 안에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책은 여기다가 붙여 아 뭐야 책이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네 오케이 다른 거 아니 축구공? 공은 서랍장에다 놓는게 제일 낫겠죠? 책가방! 가방은.. 방구석! 트로피? 트로피는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둬야지 인형 절로가 인형도 좀 통일감있게 됐죠? 아... 아 이건 책상! 책상에 있지 그치 자 다이어리 캐쳐크라이용 크라이용은 어디다 놓지? 프레 일단 안에다가 수첩. 뭐지? 이거 벽에다가 걸 수도 있네 오. 으으. 좋아. 돼지 저금통은 책상. 장난감 구석에다가. 이건 뭐죠? 이게 뭘까요? 모르겠는 거 여기다가 두고. 장난감은 여기에다가 그냥. 이게 뭐지? 오델로뭐 이런 건가? 일 여기에다가 넣고 오, 이 위에다 싸울 수도 있잖아? 아이템 위에다가. 어, 아, 여기에다. 자를 집어넣고. 비밀 다이어리. 좀큰 책은 저기 뒤에다가 꽂아놓고. 가위. 안에다가. 아, 졸 데가 없어. 지우개. 개큰 인형. 어따 넣노? 이건 뭐야? 일러스트 오개놓 홍구만 이쪽 벽에다가 못 놓나? 여기에다 두자. 아, 인형이 막 계속 나와. 4대 천왕 침대에 눕고 싶으면 나를 이겨라. 카메라 도전과제를 달성함 추억 만들기 자, 자동차 이런 거 줄넘기. 줄넘기 잘안 쓰잖아. 너 운동 안할 거잖아. 난, 난 너를 너무 잘 알아. 아, 여기 안 들어가지네.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이걸 여기다가 놓는 거죠. 우야. Yeah!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뭔가 더 체계적으로 목표를 정해주는 그런 게 없네. 진짜 그냥 정말 짐을 내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배치하면 게임이 끝나는 걸까? 오!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굉장히 괜찮긴 하네요.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 그러면, 다음 맵에서는 좀 정석으로 하지 않고, 진짜, 중구난방하게 짐을 풀어볼게요. 그래도 클리어가 되나? 2004년. 뭐야, 이거. 어, 나 대학 시절 때 살았던 자취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진짜?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었지. 컴퓨터는.. 책상 위에가 정석이지 일단 침대 위에 있는 것부터 한 번씩 해 볼까요? 야! 벽지도 살짝 빛바랜게 아주 리얼리티가 개쩌는구만 컴퓨터를 침대 위에 놓자고? 일단 이 짐을 풀어야 돼 옆에 화장실이 있다고? 어어... 부엌도 있어! 자취방 자취인의 필수 1인용 주방 야 크게 아담한거 봐 기가 막히는구만 어? 아니 근데 짐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뭐야 여자였어? 아 주인공이 계속 동일인물인가봐 그니까 러 97년도? 그때 여자아이의 방을 꾸몄다면 지금은 약간 대학생이 돼서 짐을 푸는거죠 자취를 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그죠? 뭔 놈의 짐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냐? 원래 이렇게 짐이 많아? 난 절대 옷을 걸지 않는다 건다 이제 모자라다 아... 이거 이렇게 막무가내로 했는데 게임 클리어되면 좀 기분 나쁠거 같은데 오케이 끝! 다른 방도 봅시다. 절대 평범한 곳에 두지 않으리 바닥에 널불러 놓는다. 그냥 얹어 놓을 수 있는 곳이면 다 되는구나. 야, 여기까지 놔질 줄은 좀 몰랐어. 아! 야, 이게 해당 위치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정해져 있구나. 아, 다행이다. 야, 이 상태로 그냥 와! 이러면서 막별 나오고 게임 딱 끝났으면 이제 이거 엎어야 되거든. 아, 이 정도면 각 게임이죠. 어, 어! 마음에 들어.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전부 다시 할까? 아까는 테 어,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한 거였고. 이제 이제 좀 제대로 해 봅시다. 컴퓨터 컴퓨터는 본체 본체 는 책상 밑에다가 놓고 일러스트 책은 여기다 하나씩 둡시다 뭐야 요 담배야? 사인펜이구나 오야 이거 옛날 옛날에 방금 전 스테이지에서 봤던 돼지인형이잖아 색이 좀 바랬네? 지금 보니까 4대천왕 중에 하나 피규어 피규어는 잘안 쓰니까 가장 위에다가. 어? 어? 오! Fancy! Yeah! 이게 뭐야, 근데? 도전과제가 있어? 스티커? 어어어어 아, 이색어조어이 되네. 와, 아,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샤방샤방해 보여 <웃음> 필터 뭐야? 와, 와, 와, 와, 레트로 감성. CCTV 감성. 약간 무서운 감성. 필터 쩐다, 이거. 이 스티커는 뭐지? 아, 사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스티커군요. 아, 이런걸 이렇게 수집을 할 수가 있나봐요. 제가 특정 행동을 하면 스티커가 수집이 되나봅니다. 신발. 신발은? 신발 두고? 여기는 신발 한짝 밖에 못둘 것 같은데? 속옷. 속옷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지. 게임기. 게임기는 언제든지 쓸수 있게 <웃음> 어? 4대 천왕 둘째 요 나왔구만 아니 근데 여기에서 뭘할 수가 없어 컴퓨터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옛날 컴퓨터는 다 그랬죠 이건 뭐지 그게 그래, 나 미술하는 앤가봐 주인공이 펜티 펜티 2 펜티.. 4 팬티 5. 아, 깔끔한 성격이야. 자주 가라, 이어 색상에다 놓고. 팬티 6. 팬티 7. 계속 나오네. 아, 양말이에요? 팬티가 아니라? 아. 아니, 양말이랑 팬티랑 분간이 안 가. 아, 이건 확실히 양말이다, 그죠? 양말이랑 팬티랑 분간을 좀 해놔야 될것 같은데? 에 그러면, 이건 바질 여기다가 놓고. 이고은 근데 여기가 가득 찼으니까 아래는 됐고 양말을 오른쪽 팬티를 이 구석에다가 이거..이거 이거 팬티 맞지? 어이거 팬티고 이거는 아 이게 양말이네 이것도 양말이고 저 큐브 못 가기 인형처럼 상호작용 돼요? 오 오! 얼마나! 다 맞췄다. 이런 느낌의 게임이구만. 아주 훌륭해. 하, 하, 하, 하. 내려. 책은 여기에다 일관성 있게 꽂아둘 거야. 이거 어디다가 두지? 잘안쓸것 같아. 이거 일단 걸어놓고. 여기다가 짱 박아놓자. 아니, 입시 미술 하는 애인 것 같은데, 이걸 안 쓴다고? 오 마우스 게임게 꺼져 이건 뭐지? 마우스 패드인가? 어어 같이 옮겨져요? 대박 일기장 두꺼운 책 책이 은근 많네 아유 확실히 그림 그리는 애네 인체 관련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지? mp3 우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옛날에 MP3도 혁신이었지. 설마... 설마 인형 다 갖고 온거 아니지? 와, 장난감 다 갖고 왔네. 이 사이코패스. 아, 팬티 또 나왔어. 쟤 no. No. 어? No. 책더안 더져? 실화해요? 진심? 야, 진짜 안 더져? No. 아... 미쳤네... 어떡하냐, 나 불안해졌어 지금 다이어리를 서랍에 넣으라고? 다이어리가 뭐더라? 이게 다이어리인가? 어, 이게 다이어리다 2004년도에서 2005년 거잖아,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 아니, 책이 막 계속 나와! 책한 권! 아... 불편해. 아, 불편해. 모르겠다. 아니, 여기 안에다가 장난감들 쌓아놓고 그러면은 잘안 쓰는 것들 있잖아 이걸 여기에다가 올려놓자. 여기에다가 둘만한 게 마땅히 없네. 여기에다가 뭘 두지? 아, 인형을 여기에다가 두자고? 그래? 맞아. 구석에다가 둘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만지지도 않는데. 전시용이잖아. 떨어지겠다, 야. <웃음> 짐이 지금 여기에다 너무 가득 차있으니까. 좀 커다란 책은 위에다가 두고, 작은 건 아래에다가 두자. <웃음> 너무 이뻐. 너무 깔끔해. 너무 좋아. 베개가 상호작용되는 것 같다고. 뭐야 이거? 귀여워. 오? 아, 오? 아. 어? 설마 여기다가? <웃음> 오 마이 갓! <가을! 웃음> 원래 게임기에는 베개 밑에서 두는 게 제맛이죠. 어, 누워서 언제든지 게임할 수 있게. 장난감도 좀 소신처럼 자 거리를 딱 걸려가지고 구석에다가 다 처박아 놓지 말고. 좋아, 옷장을 지키는 5대천왕잘 부탁한다. 아, <웃음> 뭐 입주하자마자 부술 뻔했어.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어, 나머지도 아주 정리를 해봅시다. 비누, 비누, 비누 여기. 거치대 없어? 거치대? 이거 가글할 컵. 뭐야 이거? 지우개? 아니야 뭔가 무슨 앰플 같은 거 같은데? 샴푸인가? 아니둘태가 너무 부족해. 비. 여기에도 응? 뭐야? 그래지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건가? No. 오, holy shit! 큰일 났어요. No. 큰일 났어요 지금. 아, 됐다. 어 됐다. 어딱 들어가. 뭐지 이게? 아 생리대구나. 저 뭐라고 팀폰이라 그러나 탐폰이라 그런가? 휴지 걸어놓고 개큰 수건. 오! 와! <웃음>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생리대 투! 휴지통은 구석에다가. 자, 상자 치우고, 닫고. 여기 세면대가 좀 너무 너저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향수를 여기다 놓고. 기누. 기누는 반드시 여기다가 둬야 되고. 어, 이거 꽂아지나? 와! Holy shit! 이것도 들어가나? Holy m 와! 너무 좋은데? 야 혹시 거울도 열려요? 아, 안 열려요. 안타깝게도. 보통, 서양 쪽의 거울은 다 여기가 열리고, 이제 막,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네. 물 틀어지냐고요? No. 변기는 내려지는데, 물은 안 틀어지네요. 딱 소리만 들리게 할수 있는 상호작용.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근데 힙범이또 변기 위에다 두거든? 빗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다가 두게 되는 것 같아요. 힙뿜이가둘 데가 없어가지고, 빗을 여기다가 도좀 <웃음> 국룰인 듯. <웃음> 여자들 다 공감한다. 으으으으으야아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부엌을 정리해보죠. 컵. 컵 2. 컵 3. 아, 이거 좀 아, 좀 닦아라. 아, 더러워, 이게. 걸레로 한번 닦을 수 없나? 휴지로. 막 문질문질해서. 아, 우나 이런 데에다가 못 올리는데. 더러워 가지고. 일단 일단은 막더 봅시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안 와요. 자주 쓰는 그릇은 위에다가. 오, 쌓아 놓는 소리 환상적이군. 컵을 천장에 두고 자주 쓰는 컵들 귀엽다 크기별로 소, 소번, 오 행주, 이거, 아, 오, 대박자! 행주가 또 있네. 여분의 행주는 이 밑에다가 두고. 도마! 냄비! 왜안올라가죠 이거? 아 혹시 이거 이 용도인가? 어 여기다가도 걸리네? 냄비 왜안도져 일단 더봐 식용료 이런 식재료들도 위에다가 버터 no, no, no, no. 냉장고가 안 열려 버터를 이런 데다가 보관해? 아닌 것 같은데? 냉장고가 안 열려 야! 너 뭐야? 버터가 아니라 수세미인가? 나기고 키보드.. 키보 <웃음> 갑자..갑축..키보드.. 갑자, 갑자기 분위기 키보드 컵, 맥주잔까지 있네. 칼을 여기다가 둬야 되네. 너 저리 가. 소자를 여기다 둬. 이거 애매하네. 어디다 둬야 되냐? 어? 드디어 찾았다. 나의 신발. 안으로 안 들어가죠. 몰라 일단 이렇게 두, 둘게요. 에? 효자가 더 있네? 아니 혼자 자취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데가 있어? 시, 식기구를?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뜨네요? 어? 에? 이건, 이건 용도가 뭐야? 아이 감자칼이에요? 감자칼, 여기다 다 넣어놓자 그냥 휴지 왜? 야, 아니 휴지랑 키친타올이랑 같이 쓰지 않아? 부엌에다가 두고 같이 쓰거든? 휴지가 보엌에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야. 속상하네아 외국에서 화장실만 쓰는데요? 도마 위에 놔주세요. 장작들 기나요 아니 왜요? 이렇게? 굳이? 아니 칼이랑 도마랑 같이 안 두잖아. 엥? 아 여러분들 그래요? 아 우리에는 따로 두거든. 도마랑 칼이랑 애초에 도마도 원래 세워놓는데 세워놓는 그게 없네 끼울 수 있는 게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자취방 같다 <웃음> 딱 여니까 진짜 그야말로 나 혼자 사는 자취집의 느낌 자세히 보면 바닥이 울어 있어요 와야 이거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다 미쳤다 뭐, 어땠을까 안되네? 이기 약간 좀 강요되는게 없지않아 있네 이거 여기에다 두시면 안됩니다 약간 이런게 있네 아 우린 여기에다 두고 싶은데 자취하는 사람 마음이지와 이거 여기 여기 안된다고 지금 뜨는거야? 어? 이것도 여기에다 두면 안된대 야 이건 너무 선택사항이 없다 이건 좀 너무한데? 축구공을 빼고 여기에다가 두개 넣을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축구공을 위에다 두고 닫고 화장실은 뭐가 문제야? 와야 이게 안 된다고? 아 똥개미네 야아 변기위에 국룰이지 그럼 변기위에다 못을 수 있는데 야 난, 난 이러고 사는데 그럼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거 이거 편협한 선입견을 세워주는 똥개미구만? 안 되겠네 휴지를 위에다 두자고 어 <웃음> 이건 또 되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빛은 국룰이라고. 씨... 오케이. 유호! 스티커 추가염. 개인 역시 야호. 여기도. 오 이렇게 사진첩 추가가 되는구나. 월요일에 수업 시작. 대학생활아 내가 간다. 하나하나 하나 다 찍어야지. 내가 직접 요리해야 한다고? 오, 아이, 참. 뽀샵 안 해요? 하,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뽀샵 감성은 히프미한테나 전하세요. 자, 다음. 2007년. 3년이 지났군요.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오. 집이 점점 커지네. 방이 무려 3개? 하지만 여기와 여기는 내 관할이 아니어서 갈수 없나봐요. 나머지는 제가 방을 꾸릴 수 있고 여기가 거실이네요. 아쉐어하우스구나 그럼 이미 삶의 흔적이 있는 남의 물건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내 집만 풀어야 되는구나. 난이도가 좀 올랐네. 이제 두 더야 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봅시다. 와이이 아, 이 장난감 아직 포기 못했어? 어려워. 다른데 좀 보, 먼저 볼게요.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군요. 세탁기도 있고. 확실히 딱공용이라는 느낌이 있네. 화장실, 와, 뭐야, 이거. 네, 먹고 안 치워. 여기가 부엌. 아니, 부엌이래. 여기가 식당. 으아, 먹고 토해 있니? 고생이다. 책돌 데가 없어! 다른 애들이랑 물건 섞이게 해두자. 그래놓고 다내 거라고 우기는 거야. 네, 제 겁니다. 그놈의 피규어 좀 포기하면 안돼?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피규어야 자리 차질 너무 많이 해 안그래도 이사 찍 옮기는거 빠듯해 죽겠는데 다른.. 다른거를 옮길 수가 없어 다른 물품들을 와 4대 천왕 아직도 안 버렸어 뭐야 이 닭은 귀여워 뭐야 새끼병아리 숫, 사. 댄스 포즈가 정석이지. 오케이, 여긴 끝났고. 근데 잠, 짐이 확실히 간소화된 느낌이 있네요. 아니, 냄비를 자취, 아니, 셰어하우스에 갖고 오는 인간이 어딨어! 아! 이게 뭐지? 축전진가? 이게 뭘까? CD 플레이어인가? 이게 게임기라고? 딱 들어가네. 이거 플스 게임 CD 팩이네. 오케이. 거실 정리는 대충 끝난 것 같고 다음은 부엌입니다. 브금이 없으니까 좀 무섭네요. 왜 브금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걸까요? 나오려면 좀 계속 꾸준히 나와주지, 무섭게. 오, 여기 되게 빈 공간이 많네? 이게 뭐야? 자석인가? 아, 코알라 자석. 아, 귀여워. 물! 냉장고. 안 열려. 이게 뭐지? 물이 맞긴 한가? 에? 수건? 갑자기? 화장실로 보. 그래도 거는 거 맞겠지? 토스트기 이 칼을 으 꽂을수가없어 내 자리는 존재 하지않아난 죽고 말거야 옆에 서라 못여냐고요 어디 말하는거야 아, 여기다가 칼을 둬야되나봐 아니 이거 아직도 다 안썼어? 자세히 보니까 이거 수세미 맞는거 같아요 그죠? 수세미가 포장되어있는거네 도마다 꺼져봐, 행주 도마는 여기야 행주...를... 어, 뭐야 도마 여기 있네 도, 어, 행주, 그럼 다시 여기다 둬뭐 남았냐? 자, 화장실 이거, 같은 거에다 이렇게 껴도 되겠지? 어. 아, 내데 이게 공용 생활을 내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다리털 미는 용도겠죠? 이건 뭘까요? 이거 그건 그건가? 생리 조절하는 그약 있잖아 아 그걸 피임약이라고 해요? 그냥 약인가? 아니 여기 응급, 응급 키트가 있길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내가 이런 막 이거 피임약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성추행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지? 뭐야 이거 위에도 올려질 수 있어 오 향수 여기다 넣자 빛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이건 뭐야? 어? 샤워. 오, 오! What the hell? 세로로 정갈하게 딱딱 붙여가지고. 아니, 세로로 두면 더 가득가득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잖아. 치 이게 문제네. 이거 어디다, 아, 여기다 꼴수 있, 나 아! 나왜 이렇게 좋아해? 맘맘매야 <웃음> 이제 대망의 저의 방입니다 히쁨이 데려왔어요 이거 히쁨이가 하면 되게 재밌어 할것 같아가지고 히쁨이한테이방 이 꾸미는 것만 한번 시켜볼게요 많이 피곤해? 피곤하면 꺼져 아니 돈 주는데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간단해 클릭을 해 상자를 클릭을 하라고. 됐잖아. 그게 클릭이야? 왜? 클릭하라니까. 아, 왼쪽, 왼쪽. 그건 클릭이지 그건. 왼쪽 클릭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왼쪽. 아니 클릭으로 하면, 하면 기본이 왼쪽 클릭이지. 뭔지 정해? 그거 누가 정해? 내가 법으로 정해졌어 왼쪽 클릭하는 건지. 나는 오른쪽 클릭이 기본인데. 나가. 어. 그냥 아무데나 두 두는 거야. 어. 책장에다 꽂고 싶으면. 어 와 바로 배기이다갔 <웃음> 그래 뭐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오, 한번 뽑아봐 여긴 계속 뭐가 나오는거야? 어! 아, 아무렇게나 쌓지 말고 잘그 아이템의 역할을 어? 생각하면서 두라고 그건 자기의 일반화적인 오류야 그리고 말을 좀 하면서에 어, 그냥 <웃음> 멀뚱멀뚱 두지말고 오케이 이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이 이불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쇼핑하러 가야겠는데? 그건 하우스 플리퍼에서 할수 있는 거고 이건 셰어 하우스니까 너에게 선택권 따위 없단다. 아... 어? <웃음> 타블렛이다. 그러게. 마우스 패드. 아 책상 조그만데 뭔? 멋있게 일돈다고 일일이 뭘 챙겨 와 쌌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웃음> <웃음> 게임의 핵심을 아 정확히 파악했고. 그냥 뭐 와일드만 어, 뭐. 어 다이어리다, 다이어리. 저거 어디? 다이어리야, 누가? 중요해. 누구인데? 저0708 적혀 있는 거 있잖아. 0708어디 어고. 아 이거. 어. 역시 비밀 다이어리는 서랍장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줘야지. 맞아. 어머 귀여워라. 아, 이판스 빤스 맞네! 반스랑 양말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맞거 어. 뭐, 뭐, 이거. 이거, 이거. 한짝씩 밖에 없어? 거거올거이요왜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 오 치마도 걸리네 오다 걸어 다 걸어 저 신발이야? 어저기 신발이라고? 그런거 같아저저저저 뒤쪽에다가 둘수 있나 봐봐 돌려가지고 안된다 터질거 같은데? 잠깐만 나와봐 싫어! 아 그렇다고 신발을 여기다가 그냐 꺼낸 다음에 클라이밍 발에. 클라이밍화가 뭐야 클라이밍을 몰라 자기? 벽 기어 올라가는 거 있다니까 가로로 이렇게 꾸이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해야돼? 어잘 꾸질꾸질이야? 어어들어니아 어, 한짝이 안들어 뭐야 이거 한짝이 안들어가 똥게 알아서 해잠깐지 흐흐흐흐 아아 진짜 이 그이 <웃음> 야 그럼 너 사라짱 열고 <웃음> 문 열고 다냐 <웃음> <났냐? 웃음> 어? 셰어하우스온 아 첫날부터 다 기물파서는 난리날거 아 같은데 와얘5와리만놈 몸뚱에 나는데 <웃음> 야넌 얘보다 아2 0배 많잖아 자 양심 어디갔어 저거 알람시계 아니야 알람시계? 아 그래? 근데 둘 데가 없긴 하네 이게 뭐야? 니가 는거잖아 맨 처음에 한 행동 아. 그러면 어. 와반로빼와꽉 배... <웃음> 찼네 <웃음> 정갈하게 와이씨 불 안쪽 채야되나뭐이러고 얘는 진에야 발이 왜 이리 많아 자기야 자기야 어? 밑에 서랍에 빈공간 없냐고 없어 <웃음> 와아 따 <웃음> 아이, 옷을 꺼내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가 이쪽에 놓까 얘는 얜... 문둥이는 하난데 와이드 반스가 맞나 이거 ㅋ <웃음> 이건 뭐야 아~~ 그거 지즈맨 이건 뭐 일이 좁아 트는지 어 자기야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이게 뭔데 누군데 아니 아니 이거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이 사내 천왕이란 말이야 침대를 지키는 에얘얘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 왔어 얘 여자애가 어 <웃음>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치마는 썩고 있어 아또안 열려 아 가더라고 아. 기물 <웃음> <웃음> 파손 작당이하라고 아 놓지 마 <웃음> 볼보이처 못생겨가지고. <목소리도> 아, 알겠어. 사백천 우 와, 절대 안 꺼낼 것 <목소리도> 같은데. <같애서. 웃음> <웃음> 와, 바로 침대 밑 구석에다가. 이건 뭐야? 어? 아, 아, 컴퓨터를 갖고 이, 왔네. 예. 이 위치가 아니란 소리야? 응.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불만이야. 니가 뭔데 우리가 짐 놓는 위치를 놔라 말아야 근데 저 사람 음에 안들 수도 있지 뭐왜 갑자기 제작진 편 들어줘? 자기야 그거 화장실 쓰레기통이야 화장실로 가 누구 이거? 어 왼쪽 아, 아 맞나 이 휴지 통 있는데? 그럼 거기다 두면 되겠네 딱이네 어? 뭐야 손톱깎기 위치가 얘는 뭐야 야, 서랍은 들고 세면대 위에 있는 아니 세면대 위에는 되고 서랍장은 안 돼? 손톱깎이가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지금 베개 밑에 뭐 있어? 없어 소중한 무언가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소중한 무언가? 응 어. 역시 나랑 같은 생각 근데 <웃음> 안 되네 <웃음> 이제 안 맞는 거를 찾아봅시다 여긴 다 됐고 여다백뿌 아니 저저 저 후라이팬을 저 위에다 두는게 맞다고? 이건 진짜 아니다 냉장고 더, 안 열려? 그거 수세미야 버터가 아, 아니라 아 그래? 버터인줄? <웃음> 나랑 똑같이 생각했어 <웃음> <웃음> 수세미는 자고로 여기 있어야지 그런거야 뭐야 F킬러 아니야? 어 맞아 그래 거기가 낫겠다 청소용품들이 거기 다 들어있네 맞아와 다했어! 눌러! 이걸? 응! <웃음> 아! 자기 사진 찍어볼래? 내 사진? 어! 예전 주방보다 훨씬 크네? 쉐어하우스니까 당연하지! 그니까 사진을 응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넣을 수 있거든 음~~ 이렇게 <웃음> 그렇구만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있어 우와! 말 멜로디 스티커는 없는 거야? 여기 종류 이렇게 있어 아, 완전 구려 아저씨 구닥다리 같아. 제작진 슬퍼해! 아! <웃음> 자, 자기가 한번 해봐. 응. 해서 찍어봐. 아, 아 이건 찍었으니까. 이건 어. 찍었으니까 다른 방. 다른 방 오케이. 찍어. 잡지처럼 해놨네. 응. 오, <웃음> 어, 예쁘다, 이건. 나 이게 마음에 드는데? 오, 공포 잡지. 어, 천티, 천티. 폰티 작살 와 어떡하냐 이거 흐흐쓸 <웃음> 스티커가 없다 어 이렇게 하자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사진이... 아 사진 모드는 따로 있구나 아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구나 사진이랑 이 앨범에 기록하는 거는 다르네 오 그렇구나 가만 욕실 하나를 다 같이 쓴다고? <웃음> 그런 그런 거란다. 저문 닫아라, 서랍장. 서랍장. 아 이거 다라고어 응. 배기가 접혀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 이제 자야지. 우와. 아이 식당. 식당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너무 <웃음>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너 여기서 게임 아니? 아여기가 보드 게임장 뭐 이런 데인가? 어. <웃음> 그러니까. 플레이룸 그런 건가 보다. 어. 다 찍었나요? 거실 사... 안 찍었다 폴님 사진 옆에 영상 모양 클릭해주세요 영상 모양? 영상 모양이 어디있어뭐 얘기하는거야? 일단 모르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응 다같이 영화 보기 좋겠어 아 이거? 신속 재생 아타임랩스 정리한거 다 기록되네? 개쩐다 자기 응. 고생했다 이제 가봐. 이런 게임이 있었다는 어?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 재밌었지? 아. 어. 이제 꺼져. 왜? 그 재밌는 거나 혼자 할 거야. 나나또 할래. 싫어. 그래. 이미야 가자. 가자. <웃음> 2010년. 오. 어 이제 막 운동도 하나봐. 애가 좀 성공했네. 아 이거 뭐야 강아지게 보이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어디 집 구조 좀 볼까? 어 이제 나만의 집에서 살게 되었군요. 어엿한 어엿한 집인데요, 진짜. 뭐야 잠깐만 남자인데? 아 결혼했구나. 남자 집에 이사온 거구나 짐꾸리고. 아 남자의 흔적이 있는 그 집에 이제 여자의 흔적을 묻히러 온거군요 저기 사진이 있네 어디 음 어디서부터 풀까 짐을 거실부터 시작하자 어 아야 쉐어하우스랑은 다르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릴 수 있어요 이미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뭐,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 다른 우?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이 몇개 있네 이제 결혼했으니까 니꺼 네 내꺼고 내꺼 내꺼다 뭐 이런건가? 아 이런건 좀 버려라 이제 아 그놈의 에펠탑 피사의사탑 진짜 수첩이다 이건 이건 방에다가 둬야지 아니 내, 내, 내 전용 방이 없어? 이게 다야? 집이 그렇게 넓진 못하네요 팬티 남자 팬티 아니 팬티 부자네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정리로 혼내주마 어. 뭐지? 속옷 정리 여기부터 좀 까볼까? 아니 이게 브금이 끝날때마다 되게 숨막히는 정적이 좀 무서워. 드디어 나온다, 그금 어,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이래저래 계속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 하나 다 정리하는 거보다 눈에 보이는 거를 정리하는 게더 좋은 것 같죠? 아, 닭인형 아직 도포기 못 했어? 아니, 닭인형 바로 옆에는 병아리 나올 거 아니야 또. 아이, 닭 이거 못 놓잖아. 어? 새끼가 더 생겼네. 아니, 썩은 담요 좀 버려. 어? 야, 이거 다 부엌으로 치워. 어떤 ᄃ놈이 거실에다가 술잔을 놔. 책이 막 끝없이 나오네. 이건 뭐야. 이런 건 여기다가 둬야지, 그지? 아, 야, 빈 공간 생겼다. 다행이다. <웃음> 아, 서랍장을 어떻게든 비워야 돼, 이거. 와, 드디어 책 끝났어. 이 밑에는 책이 왜 있는 거야? 이리 가. 책좀버려라 진짜아 이 너무 지저분해 책이 너무 많아 여전히 팬티는 정말 많이 입쁘네요 깔끔한 주인공 와 역시 4대 천왕 포기할 수 없지 헉! 야 인형 찢어졌어 어떡해 뒤에 뒤통수도 터지고 옷걸이를 이쪽으로 옮겨서 바지를 걸어 걸 왜안 걸어지지? 아, 이게 바지용 옷걸이가 따로 있구나. 바지를 끝까지 당겨놓고, 펼쳐놓고, 가방을 여기다 끼워놔. 아, 왜안 돼! 아 구석에. 됐다. 아, 가방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 옷걸이가 추가로 나온다. 오, 호 여기다가. 이건 좀 버려라. 야, 유리창 열리냐? 이거 갖다 내다 던지게. 아, 둘데 없어. 여기다가도 걸지도 못하는데 아이 완전 둘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네 야 여기 밖에 둘 데가 없어 이게 맞아?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거실 액자들은 안옮겨지더라고요아 모르겠다 일단 다 치워봐 여전히 운동 안할 건데 요가매트는 계속 챙기고 있네 얘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정리하는 게임이 아니야 이거 그냥 짐을 어디에다 쑤셔 넣느냐 게임입니다 짐을 어떻게 쑤셔 넣느냐가 관건인 게임이에요 가방은 진짜 옷장에다 꼭 집어넣고 싶은데, 이거 포기해야 되나? 가방을 이 밑에다 넣자. 아, 얘왜 이렇게 허리가 꼿꼿해 눕혀! 야, 여기다 더. 그래.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야, 이 세면백도 좀 버려라. 안에 곰팡이 개쓰럽겠다 아니, 이제 돈거 하는데 그냥 좀, 새거 사서 꽂아놓지, 세면백을 챙겨왔어, 또. 아니, 컵도 깨진 거 갖고 왔어. <웃음> 내가 봤을 때 얘는 좀 무소유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진짜로 진심 얘좀 위험해 아 내가 남자친구의 살림을 다 망치고 있는 것같아 되게 우아하게 잘 꾸며놨던 거 내가 바락바락 쳐놓고 있어 와 지금 부엌이 제일 문제인데요 아 근데 내가 희쁨이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 희쁨이가 컵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컵좀 버리라고, 버리라고 이거 나 대학생 때 힘들게 받은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아, 절대 안 버려 미쳐버릴 것 같아 와, 진짜 내 인내심에 한계시험하네 아, 이 상자에서 와, 이런 게 튀어나오시네요 아... 커피포트를 챙겨왔어 오, 이거 쌓을 수 있네, 게이드 이것도 쌓아, 이것도 쌓고 좋아. 별의별게 다튀아 아, 냄비 좀 버려! 이건 뭐야? 소쿠리? 어?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세면대가, 아, 예 있구나. 이 밑에다 못 넣어? 이건 뭐야? 외계인 머리통인가? 아니, 물을 챙겨오는 미친놈이 어딨어. <웃음> 진짜. 냉장고는 왜안 열리는 거야? 이게임 제일 불, 불만인 게 냉장고가 안 열리는 거. 아, 이 믹서기구나. 이건 뭐야? 노트북이야. 노트북 같이 생겼는데, 아, 노트북 맞네. 그니까 이제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바꿨네. <웃음> 둘째, <웃음> 이건 뭐야? 이제 더 이상 힐링 게임이 아니에요. 그럼 <웃음> 살려줘요 하이트보드를 냉장고에 다못 붙이냐고요? 어, 그런 건가? 아, 오! 대박. 아, 그런 용도구나. 몰랐어. 자석. 자석 투 별의별 걸다 갖고 왔네. 어, 뭐야, 이거. 엥? 이거 뭐 어디다가 두라고요 그리고 이건 왜? 아, 오, 울려나지는구나. 오, 예스, 왜, 왜? 방에다가. 됐지? 욕실은 왜? 아니, 이거 둘데 없다고! 오, 밑에다 숨겨놓을 수 있네. 헉, 이제 더 이상 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와, 이걸 정리하라고? 일단 이것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걸 어디다. 아, 좋아. 그냥 어디다 둬야 되지, 이걸? 아하! 아니 진짜 이 미친 풀 소유 뭐냐고 정말 가득 가득 찼네. 아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난 모르겠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 예. Yeah. 그의 집으로 이사 가다니 우리 관계가 한층 진지해진 것 같아. 도전 과제를 달성함 너무 멋진. <웃음> 이제 문 닫고 행복한 척 사진 찍어야죠. <웃음> 좀 좁네. 결혼이 아니라 어 그냥 동거네. 샤워하며 감상하는 경치. 인스턴트 커피를 안 마시네. 오케이 다 봤다. 다음 스테이지. 2012년. 2012년이면은 지금 대충 한 30대 정도 된거 같은데 헤어졌나? 아니면 가족이 생긴건가? 라고 하기엔 애들의 사진이 너무 나이가 많아보이고 어? 뭐야 방이 두 개야! 아 결혼했나본데? 내가 근데 꾸밀수 있는 집이 두 개밖에 없어 욕실이랑 에? 뭔가 약간 이상한데? 애를 낳은게 맞나? 아니 근데 이 짐들은 내 짐이 아닌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아, 모르겠어 일단 해보자 이따가 사진 찍으면 서 스토리를 대충 파악하겠죠 일단 여기 있는 아이템들 다 옮길 수 있어요 다데려와 살려줘 안돼, 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건 지옥이야 아니 아이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이 여자아이의 짐이 맞거든요? 이제 사진도 많아 내 추억이 많아서 뭐야, 이 정신 나갈 것 같은 포스터는 <웃음> 어린 시절의 재발견. 도전과제 열렸는데 슬프다. 와, 이 장수풍뎅이는 진짜 장수하네. 어떻게 안 죽고 버티고 있냐. 죽여줘 이러고 있는 거아니야 와, 사천아, 아직도 살아있어. 아, 그래도 피규어는 좀 버렸나보네. 다행이다.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알았어. 진짜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진짜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야 어 이거 향로 남자 집에 있었던 건데 가지고 온거 보면은 결혼 했나봐 결혼하고 애 낳고 했나봐 어떤 아줌마가 방을 이따구로 꾸미냐고요 오! 옷은 왜 나와? 옷넣었다가 걸으라고 이건 뭐야? 넥타이야? 여기다 못 꺼내 엥? 이거 왜 물소리가 들려요? 머플러가 물통이야, 이거? 와, 이거 아직도 갖고 있네. 미놈이네, 이거. <웃음> 아, 나 진짜 욕하기 싫은데, 이거. 와, 욕을 안할 수가 없다. 아, 이쯤 되니까 무서워! 오케이. 넣었다. 혹시 풍뎅이 창문 앞에다가 놔둘 수 없나요? 불쌍해요. 자, 됐지? 쟤 장수풍뎅이라서 저렇게 둬도 장수할 거였는데. 그래, 뭐. 불편하시다면요. 제발 죽여줘. <웃음> 아니, 이컵좀 버려. 아, 진짜 여기에다가 곰팡이 완전 다 쓸고 난리 나겠다. 쓰레기통이 있네. 여기에다가 버리자고?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버려진 줄 알고 진짜 놀랬어, 나. 와, 나 진짜,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진 줄 알고 진짜 놀랬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맥시멈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인 줄 알고 어, 뭐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났냐? 뭐야 엥? 이게 왜 여기가 안 돼? 에? 뭐지? 물음표? 됐다 왜? 왜지? 야,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아 헤어진게 맞나봐 내가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은게 아니라 나 본가로 돌아왔네 헤어져서 본가로 돌아 빨리 스토리 보자 예전엔 이 방이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 얼, 옛날 집으로 돌아온거 맞아 근데 미련이 남았나 왜 안버리고 저걸 서랍장에다가 집어넣지 아 남자친구 얼굴에 피낼 꼽아놓는구나 이렇게 두니까 어야 소름돋아 와 디테일 보소 이 욕실을 두고 언니와 싸우곤 했지 아 언니가 있었네 언니가 둘이고 이제 부모님 있는 집으로 돌아왔네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아니 근데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향로는 왜 갖고 왔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첫사랑이랑 결혼을 하겠니? 그런 로맨틱한 일은 정말 일어나기 힘들단다. 짐이 섞였나봐요. <웃음> 2013년. 자, 오늘도 열심히 짐을 풀어 해자보가! 이번에는 방이 3개죠? 4개네요? 5개네요? 졸라, 어? <웃음> 거실부터 시작하자. 이제 온전히 나의 집인 것 같아. 야, 이거 완전 좋은 쿠션 아니야. 나 이거 백화점에서 봤는데 근데 이거 진짜 진짜 푹신하고 뭔가 딱 신체에 맞게 변형이 되거든요? 여기에 누우면? 아 좋더라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이걸 빈백이라고 해요? 가방에 비어있어서 빈백인 자 까봅시다 뭐야 이건 또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게 나왔어 이놈의 아이템은 종잡을 수가 없네. 아니 여기 선반이 있어서 야 이거 좋다 정리 잘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입니다. 벌써부터 잡템 개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게 기타 놓는 건가? 오오호오호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지긋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사호호호호호오호호오호오호호호호 버스도 진짜 뭐야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어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그 기념품을 사온건가?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건가? 게임팩은 포기를 못하지 다 갖고 왔네 다 갖고 왔어 남신 집에 두고 올만도 한데 다 가지고 왔어 다 가지고 왔어 야 게임팩 끝이 안나네 이 위에다가 쌓아둬야 되는데 이빈공간에다 이게 안올려지는게 참 아쉬워요 야 내가 좀 잘못 생각한거 같아 너네 나와봐 이거 봐,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잖아 와, 얘는 진짜 게임 광이다 <웃음> 나보다 콘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건 뭐야? 이것도 닌텐도 게임팩 같은데? 맞네 앨범은 여기다 뭐야 이거 휴지통? 휴지통은 여기 구석에다가 우산 우산, 현관이 있던가? 아 잠깐만, 여기가, 여기가 현관이에요? 아, 서양은 좀 다르지 신발장 자체가 없지 참 아 이거 우산 꽂이에요 아 지팡이도 넣을 수 있어 뭐야 왜 지팡이가 있어 너뭐 다리 다쳤니 사천왕 제 원래 사천왕 소속이냐 기억이 안 난다 어 사천왕 투 얘는 확실히 기억하지 와 이제 <웃음> 계란도 있네. 이게 아이템이 진짜 단순히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해서 나왔으면은 별로 안 끌렸을텐데 매 시즌마다 이렇게 아이템이 추가가 돼요 이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역사를 볼수 있다고 해야되나? 진짜 뭐 별거 없는데 아이템이 추가된 것만으로도 이애 그동안의 행동과정이 보이니까 아 여기 세면대 좀 닦아라 아, 뭐냐 이게 어? 야 드디어 여기 열수 있구나 좋다좋다 좋다. 칫솔은 여기다 좀 이제 컵 나오겠지 아직 안나오네 이제 이제 컵 나온다 이제 그렇지 야 깨진 컵 죽어도 안 버리는구나 이거는 그래, 평생가자 아니 생활용품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손톱깎기 손톱깎기는 맨 위에 집게 이거 뭐 샤워볼 그렇지! 저 위치지! 포기할 수 없지 도대체 왜 약이 화장실에 있냐고? 서양권은 구급약품이 다 화장실에 있어요. 자, 이제 침실입니다. 오... 수납 잘돼 있는데, 야, 따, 진짜 이렇게 생긴 게 우리 집에 두개 있어. 두개 아니야, 한 다섯 개 있어. 뭐야, 이거 향초야? 야, 별에들 들고... 어, 여기 안에다가... 우와... 우야... 괜찮은데... 향초 되게 많, 많네요? 여러분 청소 열심히 하고 사세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과 사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내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런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아주 매력적이죠 내가 내가 어? 산 증인 아닙니까? 희쁨이 딱 데려왔잖아 공간이 남으니까 기분이 묘하네 가방을 위에다 올려놓고. 하아, 개포차! 딱 맞아, 딱 맞아. 근데 좌우가 반대가 됐어. 이거지. 그쵸, 공간이 남으니까 오히려 좀 불안하죠. 뭔가 좀 아늑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야, 그리고 4대 천왕 중한 마리 어디 갔어? 다른 곳에 있겠지, 뭐. 가보자. 뭐야, 이 고래는. 저금통이야? 좀 희한하게 생긴 게 있네. 에? 뭐야, 두 개야? 뭐지? 스피커인가? 가습기. 아, 진짜 가습기인가? 오, 야, 가습기구나. 대박. 가습기 좋다, 이거 되게. 여기야. 방 중앙 쪽에다 두는 게더 좋죠. 나머지 하나는 침실에다가 두자. 좁아! 여기다 두자. 야 미친 무슨 가습기를 옷장 안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제습기고 TV 옆에다 가습기 두는건 좀 그런가? 전자기기가 망가질라나? 내가 한때 가습기를 TV 옆에다가 뒀는데 그 TV, TV 옆에 풀스가 있었거든요 풀스가 안쪽이 다없은거예요 그래서 안켜져가지고 비싼 돈 주고 수리 AS를 맡긴 적이 있는데 전자기기는 가까이 두면 안되겠지 공부방에다가 두개 두지 뭐 그냥 선인장 옆에다가 이렇게 쌍으로 두자고? 와, 근데 이게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 다르게 나네 효과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담요? 아, 이게 여기네! 야, 너 절로 가고, 너 일로 와 그렇지! 그래, 기다렸다, 자식아 래서 이정도 정리했으면 됐다 아, 좀, 너무, 좀 지저분한가? 아, 여기 맨 위에가 비어있네 아, 근데 진짜 딱 생활감 느껴지는 책상 아닙니까, 이거? 아, 내가 일부러 완전 깔끔하게 안하고 약간 생활감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책상이지 커튼 한 번만 건드려달라고? 뭐야 이거 왜이래? 아, 근데 우리 진짜 짐 놓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상호작용이 잘 안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정리 다잘 돼있어 아니, 여기도 엄청남네 어떻게 해야되냐 닭을 일렬로? 이렇게? <웃음> 귀엽네 L4용지 넣는 데 위에 프린트 올려보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근데 프린트를 서랍 안에다 넣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여기에다 올려놓자 그러면 아 알았어 알았어 밖에 위에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내가 잘못 이해했어 미안해 미안해 에이 이것들어 어? 부엌이다 더다아 청소 한번 해주고 싶다 이, 이, 이, 이때탄 그... 고유의 플라스틱 노란색 손잡이 크으으으으 일단 다 꺼내봐 딱 봐도 지금 수납이 엄청 남을거같아요 그죠? 뭐뭐야 이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인가? 톨 어? 뭐야? 청소솔 아니야? 아 변기 위에 국룰아니냐고 괜찮은데? 어아아 주방용 소리인가? 일, 일단 계속 해볼게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엄청 남겠다 자리. 좀 빼곡하게 두면 은 자리 엄청 남겠는데요. 이런 데에다 이거 넣는 거지, 그지? 아니 근데 이 위쪽에 선반이 있으니까 이런 조미료 같은 건 위에다 두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마저 다 꺼내 보자. 냄비? 이거 뭐지? 사진. 사진을 굳이 냉장고에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저분해. 냉장고에 꼭뭘 붙여야지 성이 차니, 넌? 아, 진 희한하네. 이게 뭐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도 요즘에 이런 거안 붙여. 어? 뭐야? 우 h 와우, 베베얘뭐빵 구웠었었나봐. 빵 굽는 것도 해봤었나봐. 틀이 되게 많네요. 어? 나 갑자기 복병이 나와. <웃음> 어? 잠깐 이거 어디다가 두지? 요, 여기다가 둬야 되나? 딱 봐도 지금 수납이 엄청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수납 공간이 넘쳐 흐를 것 같다고? 그리 <끄리> 하지 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주방 정리가 제일 힘들어, 이게. 이게 말이, 말이 돼? 이렇게 둘게 많아? 뭘 그렇게 처먹는 겨? 뭐야 이건? 샹들리에야 아니 샹들리에가 아니라 뭐라 그래, 촛대? 이게 뭐지? 아니 이 위쪽으로 다 정리하면은 솔직히 쉽기는 하거든? 아 근데 위에다 다 올리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어? 철판 에? 어디에다... 넣... 뭐, 뭐야 이거! 어? 이게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고? 그럼 여기로 넣어야 되나? 아 너무 불편한데? 야 여기가 물나오는 곳인데 전자기기를 바로 여기 옆에다가 둔다고? 물다 튀겠다 진짜 이건 아닌것 같은데 보통은 여기에다가 올려놓지 않나? 게임이 다 좋은데 약간 더 자유도를 줬으면 좋았을텐데 진짜 좀 아쉬워요 위에다 다 올려놓자 그래서 이거 어디다 놓냐 이거 뭐냐고 정체가 어 냉장고 위에가 돼요 이거 물음표? 희한하네 진짜 아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니 이거 진짜 촛대야? 진짜 촛대라고? 유대교 촛대래요? 부엌에다가도 그럼 두면 안될것 같은데 이건 뭐야? 여기다 두자 오 된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벽에다 걸수 있구나 이게 뭔데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하이파이브 이렇게 한번탁 치고 가는 거야? 손바닥같이 생겼는데? 문에 거는 방향제 같다고? 문에 뭐, 걸어지지도 않는데? 열쇠 걸이? 드림캐쳐? <웃음> 드림캐쳐면 은 여기 아, 걸면 안 되지 근데 걸려지는 걸로 봐서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엥? 아, 이건 또왜안 되는데? 아, 헤어스프레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설마 여기다가 넣어야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 내가 두근두는 거 마음이지, 진짜! 아,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이거 두 개를 겹칠 수 있구나? 청소용소는 왜 또? 아니, 내가 이걸로 청.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부엌을 청소하든지, 내 마음이지? 안 그래? 아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음. 이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 자, 거실부터 찍어볼게요. 불사조 소파를 어디에서 구하면 좋을지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소파를 왜 구해? 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소파 하나 값이야. 느긋한 욕조, 목욕이 그리웠어. 인사이드 침대를 나 혼자! 이 공간을 나의 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좋은 곳을 내 예산으로 구하다니 오 혼자서 이제 완벽하게 독립한거구나 돈 모아 가지고... 훌륭한걸? 다음 맵으로... 2015년 와, 살림이 되게 좋아졌네? 여기에서 추가로 지금 뭘더 구매했나봐요. 집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어,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둔게 적용이 된 건가? 어? 어? 어, 그런가 봐. 야, 야, 내가 이거 배치해놓은 거 적용이 돼 있네. 어, 나 서른도 뒀어. 어, 이거 개짠다. 어, 병아리도 그 자리에서 늘었어요. 오히려. 자동적으로 그 패턴을 파악해서 배치를 해놨나봐. 이 수납장이 생겼구나. 추가로. 방을 한번 쓱볼까 와, 다른 것도 그대로네 여기에 수건거리가 생겼어요 수건거리 택배 상자가 이제 단순히 종이박스가 아니라 약간 좀 익스프렉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와, 내가 배치해놓은 거다 똑같이 있어 와... 와, 조납장또 샀구나. 아, 대박. 어, 아, 뭔가 왜 이렇게 좀 뭉클하지? 여기 딱 보니까 진짜 약간 내딸 성장하는 거 보는 느낌이야. 노트북은 근데 왜 여기 있어? 아, 이제 컴퓨터를 여기다 넣었구나. 토스트기 바뀌었어요. 더 고급진 걸로. 어, 애인이 생긴 건가? 이것도 글자 배치 어떻게 하면은, 뭐또 도전과제 열릴 것 같은데, 뭘까? 아.. 기분이 좀 오묘하지만 김 정리는 또 해야겠죠? 근데 이 모니터 뭔가요? 네, 방에다 둬야 될 거..구나 아.. 둘 데가 없어서 거실에다가 그냥 짱 박아놨나보다 공유기를 일단 여기에다가 두고 캐너는 계속 옆에다가 둘수 밖에 없고 이제 좀 불필요한 건 집어넣자 이것도 집어넣고 안들어가죠 됐어. 책상은 심플한 게 최고야. 태블릿 모니터 앞에다가 해달라고? 이렇게? 완벽! 이거지. 이게 깔끔한 짱장인의 책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태블릿을 키보드 앞에다 두지 않냐고? 이렇게? 그냥 뭐 나중에 자리 바꿔가면서 쓰면 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얘 희쁨이랑 똑같네. 식물 좋아하는 거. 아니 원래 사람들은 식물을 좋아하나 나만 싫어해? 이건 뭐야? <웃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소리밖에 안 나와. 이건 뭐야? <웃음> 엥? 노트북을 또 샀어? 아이, 성공했구나. 돈 많네. 베개. 베개 투어. 뭐야, 담요. 쩐다, 이거. 게임팩 아직도, <웃음> 아직도 포기를 못했구나. 아니, 뭐, 이제 더둘데가 없어, 친구야. 어? 욕심이 얼마나 많은 거야, 얘가. 저 닌텐도를 빼버리자고? 어, 여기 밑에다 두자, 그래. 이 작은 게임팩을 위쪽에다가 올리고. <웃음> 아까 수납 공간이 왜이렇게 많나 했는데 아.. 투페이지가 있었네 <웃음> 이게 진정한 보스전이구나 진짜 자질구레함의 끝판왕 와 게임팩 또 나와 이건 전설이다 진짜 와 제발 그만 이 우크렐렌 어디다가 두지? 이거 여기다 올려버리자고? 괜찮은데?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상자에서 쑥 나오는데 와.. 생활을 잃었다.. 자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꽂아봅시다 닌텐도를 여기로 꺼내 어쩔 수가 없어 고을데가 더이상 없거든 아니 제발 디지털로 사아! 아날로그 말고 아왜 굳이 이렇게 CD를 소장해놓는 거야 요즘 스팀에서 게임 오나 어, 천, 1500개 있는데 실물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계정 로그인만 하면 바로 다운 아또 나왔어! 이... 뭐야, 사료야? 얘 강아지 키워? 사료 어디다 놓지? 창고, 창고. 아, 흙이에요? 아, 맞다. 여기도 꽉 찼지. 하아... 피난왔는데 여기도 자리가 없네. 와, 어떡하면 좋니? 어? 되게 안에까지 넣을 수 있어. 와림도 없다. 제발 한 건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불편해. 오 예스맨네. 아, 살았다. 자, 그래서 거실은 다 정리가 되지 않았군요. 자, 그 이제 여기 밑에다가 다 꽂아놓고 부엌을 바로 꾸며볼까요? 이 뭐예요, 이건? 이건 뭐지? 딤섬인가? 어? 진짠가봐 딤섬 받침대 어? 그러네 이거 치즈갈기 정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당 레몬 짜는 기계 이거 안되겠어 <웃음> 내가 그냥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 고 그냥 다 밀어넣어야 돼 이거 꽉꽉 채워넣어주마 행주는 좀 사면 나머지는 좀 버려!!! 어휴 야 혼자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많은거야 그리고 이거 이거 용도 아직도 모르겠음 환풍구 위에 뭐 올려버리라고? 어 올라가네! <웃음> 이걸 올리자 안올라가네 까비쓰 아니 전자기기를 둘 대가 없네 이, 이게 여기다가 들어가면은 이게 딱맞거든 이렇게? 이게 여기가 안 된대요 말이 돼요? 영어 A, U, I, O, E야? 이게 뭔데? 아, 아 a e O, 운가 보다 아, 에, 이, 오 가능이 없네 이건 도전가지 없나봐 신경쓰지 말자 진, 짜집 많다 나였으면 일단 여기 있는 거다 버렸어요 여기도 싹다 버릴 수 있어 추억 따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룸메이트를 구한 거 아닐까요? 모르겠네 아 이짐좀 불안하거든요. 뭐가 많아? 진짜 룸메가 생겼나? 여기도 화분이 있네. <웃음> 화분, 여기다 두고 보잉. 뭐지? 나 뭐했? 뭐에... 나 뭐... 뭐... 뭐한 거야? 식물 사랑, 도전과제 달성.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일단 여기를 이걸로 싹 비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짐을 좀 옮기고 어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옮기고 이건 이건 넣을 수 없잖아 이, 이건 이건 그냥 여기다 두고 됐다 깔끔 오케이 나이 집에서 이제 이사 안 가면 이제 폭파시키고 그냥 게임 끌 겁니다 여기 이거 다 이제 짐 정리하고 사진 촬영 딱 했는데 짐더 있고 막 살림살이 막 미치면요 그냥 이 주인공을 제가 죽이러 헉! <웃음> 4대 천왕! 새로운 자리를 차지할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뭐야 이건 5대 천왕인가 아니 이거 진짜 혼자 사는게 아니라 진짜 룸메가 왔나봐 아무리 봐도 그런것 같은데? 이게 혼자만의 살림살이가 아니야 남친은 아닌것 같아요 그냥 친구 같아요 여자친구 남자의 흔적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초콜릿? 빼빼로? 곧 빼빼로 데이네요 여러분. 빼빼로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어디다, 이거 뭐냐고, 이게. 이게 뭔지를 알려줘. 설명을 쓰란 말이야. 이 빼빼로는 도대체 뭐야. 왜 먹다 말고, 여기에다가 포장도 안 해놓고, 주, 저 빨간 포장줄로 묶어가지고, 창틀에 두자고? 오, 되네. 이건 뭐야. 이것도 창틀에다가 둘수있네 이게 뭐냐고, 그래서. <웃음> 아, 이게 향 피울 때 필요한 거예요? 아아... 아, 진짜 완전 처음 봐. 역시나 이게 문제네, 그냥 여기다 둘게. No. No. 뭐야, 이제 또왜안 돼? 왜안 돼? 에? 왜안 돼? 뒤쪽은 되고, 앞쪽은 안 된다고? 뭐, 이딴 시스템이... 다 치워봐. 됐다 토스트 쓰지마 그냥 짱 박아봐 아니 이건 왜요 에? 아 이거 왜요 아 진짜 어얼탱이가 없네 이거 <웃음> 지 멋대로야 게임이 배치를 아주 지 마음대로 해아 이건 또 왜요 자 아, 됐지? 아.. 진짜 이..이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 위치를 너무 강요해 우리가 진짜 입맛대로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하고싶은데 그게 안돼요 이게 하다보면 이게 왜?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물론 아무렇게나 막 진짜 여기에 토스트기 올려놓고 이러는건 당연히 안되겠지 근데.. 저 정도는 되는.. 될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다 안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자 스토리 보자 누가 들어왔어? 언니 왔어 언니? 훨씬 아늑해, 이제 진짜 집같아 어? 도전과제를 달성했어요 사랑! 에? 동성, 동성의 눈을 뜬거야? 모든 서랍들이 순식간에 꽉 찼다 옷장에 공간이 넉넉해서 다행이야 알고보니 남자친구가 좀 여성 취향일지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점점 그럴듯해지고있어 어 남친분이 여장을 즐기는걸지도 우리는 우리는 편견이 없잖아요 어,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맛있는 요리의 모험을 위하여 2018년 와우 완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네 여기 여기가 차고군요 차고는 짐을 풀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 보고싶었는데 어? 애는 입양한건가? 애가 생겼나봐 아니 방이 뭐가 이렇게 많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여섯개가 훨씬 넘는거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2층에 있구나! 살려줘 어. 보통 신발 이런 곳에다가 두는거 맞아? 그래, 이제 좀 둘만한 위치에 두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안 버리는 거 진짜 대단하다, 얘도. 자, 이제 대망의 게임팩 꽂는 시간이 왔어요. 제일 빡센 거. 앨범은 정말 끝까지 있네. 와... 이제 스테이지 하나하나만 청소해도 기본적으로 두시간 정도가 걸리... 오오! 뭐야, 상호작용되네? 아, 왜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이 안 될까? 다른 것들도 다 사, 세세하게 상호작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안 돼! 안 돼! 자리가 없어! 왜 끝없이 나오는 거야, 미친. 아, 외계인상. 진짜. 오래 간다. 아, 게임팩 좀 버려! 아, 진짜 이거 꺼낼 때마다 화내는 것 같은데. 와! 아유, 으으으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자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 어디다가 놓? 아 여기 위쪽에 서, 수납함이 있었구나. 아예 못 봤네 이걸. 다행이다. 그러게요. 이거 위를 어디에다 두지? 밑에다 둬야 되나옆 옆에다가 둘 수도 없고. 여기다 두자. <웃음> 괜찮겠지 뭐. 위에다가 놓자 이거 거실을 지키는 외계인들 이건 여기다가 두고 이것도 여기다가 두고 좋아 오케이 거실은 대충 정리가 끝난 것 같군요 위 TV랑 연결하면 상호작용돼요? 어떻게 연결을 하는데? 연결을 할 수가 있어? 밑에 칸에 두고 상호작용하니까 된다고? 밑에 칸에 안 들어가 위가 아 옆에 밑에 칸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거지? 야 오! 어? 홀리! 와! <웃음> 패밀리어 테일 비슷한 이야기래 <웃음> 우와 아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니까 상호작용이 되네요 쩐다 그럼 저 자리는 여기인거 같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자, 부엌으로 갑시다. 와. 또 하나하나 정리할 생각에. 내 부엌이 제일 빡센 거 아시죠, 여러분. 부엌이 진짜 눈물이나 아, 일단 다 꺼내. 레이터. 이 전자레인지 위치는 누가 봐도 여기군요. 아다뭘 삽입. 딱이죠? 오! 오! 스 딱! 티비에 콘솔이 상호작용 된다는 거를 아, 알아냈어가지고 저.. 저것도 상호작용 될까 했는데 되네 일단 이 상자부터 빨리 치워야돼 됐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하기 싫어 끌래 밥솥을 여기에다 넣어야겠죠? 커피포트 여기다 어우 딱 맞네 장방같은 건 여기에다가 두자 도마랑 와, 딱 맞네. 미쳤당. 이거 정체가 뭘까? 그냥 여기다 두자 아, 이거 에그 타이머예요? 상호작용이 되나? 안 되네. 계란 삶을 때 쓰는 거야. 신기하네. 나 처음 봐 저런 거. 계란은 감으로 삶는 거 아니었어? 컵을 버리고. 와, 딱 들어가네. 여기였네. 아, 이런 소스 같은 것들을 다 어디에다 놓지? 이거 내려놓고 여기다가 올리자 아니, 어떻게 해서든 낑겨넣어야 돼, 막 줄을 완전 잘 맞춰서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은 테트리스에서 영감을 받는게 틀림없습니다 100%예요, 100% 이게 정리 게임이 아니라 그니까, 막 칸맞추기 게임이야 근데 이건 뭘까? 아, 이거 촛불이네 아 이거 촛불이네 그그 그 촛대에다 꽂는 양초잖아 지금 보이죠? 다이너마이트 같이 생긴거 아또 자석은 왜 이렇게 챙겨오는거야 진짜 아 계속 나오네 오케이! 어 부엌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남네 이렇게 보니까 이정도면 깔끔하다 다음방 가봅시다 지구본은 보지도 않을거면서 왜 자꾸 갖고와 나이 게임 하면서 화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웃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미친 게임. On backing. 어? 뭐야? 야, 나 임신했나봐. 임산부책이 있는데요? 어? 그러면은 진짜 남친이 여장남자였던 건가? 동성커플 임신이라고? 야, 우리가 아무리 편견이 없기로서니 그건 그냥 아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왜그 판타지물이 되는 건데? 아 동성은 정자를 기증 받아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있다 저때 사용이 안 되네. 이건 뭐야? 오오 오. 오. 에? 야 초록색 장판 하나 더 줘야지. 어 나왔다. 오, 딱이야. 이거는, 뭐야. <웃음> 이거 왜 나왔어? 둘 데가 없어. 둘 데가 없어요. 아, 이게 화분 받침이라고? 그럴리가. 그냥 접시 같은데? 아, 이걸 여기다가 두자고? 좋은 생각이야. 일단 아무 데나 짱 박아놓자. 오! 여기도 어,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좀 깔끔해 보이네 아 근데 이거랑 이거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차피 지구보안 보잖아, 그죠? 또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건 자리가 남으니까 아! 불편!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자 방으로 왔어요 아니 어떻게 장난감이 더 늘었어? 이거 너 유치원생 때 그린 그림 아니니? 이 정도면 좀 거의 병 아니에요? 병? 아니면 내 애가 그린 건가? 내 애가 그린 거면 인정인데 아니면 너좀 진짜 병원 가봐야 돼좀 무서워 아! 쌍인펜또 나왔어 아! 보라색 병또 나왔어 아! 수납장 또 나왔어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나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미치 되게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랄까 오야 동화책 있네 이제 애 낳을 준비를 하나봐요 미친 진짜 동화책 몇 개야 아니 그것도 표지 다 똑같은 거 아세요? 시리즈물인가? 초장편 소설이야? 아 내가 동화책 작가로 데뷔했나? 진짜? 아 그래서 이게 애들용 그림체로 내가 그림을 연습한 거고 오 그럴싸한데? 언 좋다 와 이거 내가 제일 갖고싶어하는거 높낮이 조절 책상 책상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높낮이 책상 다사야돼요 진짜 무조건입니다 이제 계속 앉아있으면 진짜 없던 병도 생겨 아, 아.. 내가 지금 그래 죽겠어 위쪽 방을 좀 볼까? 위쪽 방엔 방이 없어! 침실이야!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에다 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창문 틀에는 못올리냐고요? 오! 올릴 수 있다. 대박. 근데 작은 거 밖에 못 올려. 아, 이런 거 올리면 되겠다. 쪼꼬미. 이 노트북은 구석에다가 두자. 노트북이랜다. 모니터. 왜냐면 창가가 여기 있으니까 모니터가 가리면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의자도 좀 옆으로 이렇게 밀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유감이다, 야. 조명은 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이쪽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건 뭘까요? 팔토시인가? 그치 이거 손목 보호대 맞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 필수 아이템 쓰레기통은 여기다가 놓고 이거 딱 들어가면? 아 그렇지! 기분이가 좋군요 됐다 이 반대가 돼야 되나? 아닌데? 이거는 이거 모니터 액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두자 옆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야, 나왜 이렇게 피곤하냐? <웃음> <웃음> 그림장에는 키보드가 왼쪽에 있어. 어... 오... 됐지? 마우스는 오른쪽일 거 아니야? 아, 나 인형이 제일 거슬리네. 이거 어떻게 해둬야 되지? 들어가 그냥... 아, 이거 애기방에 가져가자고. <웃음>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2층에 애기방이 있더라고요. 응? 어? 이제 방도 끝났군요. 화장실로 갑시다. 역시 하다보니까 다 되네. 끝이 보인다. 끝이 뭐가 보여. 아직 방한 다섯 개 정도 남았는데. 어? 이거 안 열려. 여긴 진짜 그냥 똥 싸는데네. 수건이 왜안 걸리지 걸리네. 어따 넣었노? 여기다 두자. 아 이거 방향제인가 봐. 똥냄새 나면 주변에 뿌리라고 있는 건가 본데? 자 여기 창가에다가 두자고? 좋은데? 이쁘다. 휴지 선반에다가 두자고? 우우우우우해요 이거를 여기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이우우우우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올려지우우우우기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 뭐. 동물 인형 친구들 도전 과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침대 사..사천왕 자 자, 좀과한것 같아 내가 봤을때 적당히를 몰라 어어? 어어? 어어? 큐브에 미쳤어! 어? 이것도 도전과제가 있네? 최대 5개까지만 쌓아지나 봅니다 이거 아까 동화책에서 봤던 애들이다 옷을 여기다가 넣는 건가? 야, 애기는 어디에다 두라고? <웃음> 아, 애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어, 여기도 선반이네. 아, 아... 야, 근데 이 정도면 엄마 자기만족 아니야? 애가 좋아할 만한 걸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족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 큐브는 아직도 안 끝났네. 이거 창가에다 더 지나? 오 좋아. 어! 와 이거 흔드니까 소리나요! 아나 이거 보니까 애 낳는 거 조금 고민된다 애 하나 낳으면 짐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지 와.. 장난 아니네 진짜 좀 짐이 많이 생기긴 하네 애치고는 짐이 적은 편이라고 이게? 내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애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기는 여기서 재우고, 여긴 장난감으로 그냥 채우자. <웃음> 못 참겠다 이거. 아니 애가 무슨 장난감을 먹어요? 소화품이에요? 뭘 이렇게 많이 사놓냐고. 아 배치가 좀 이상하다. 애가 똥 쌌을 때나 여기에다 앉혀놓을 거 아니야. 그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쓸수 있는 물티슈를 여기다가 넣어야지. 헝겊이랑. 먹진 않는데 소모품은 맞아요. 로테이션 돌려줘야 되니까요. 아니, 로테이션을 돌려줄 거면 좀 다양한 걸로 해주든가. 같은 것만, 이씨, 1 5 열다섯 개야, 이 큐브만. 벽 부수기 놀이 하나? 그러니까 SNS 같은데 보면 이거 이렇게 쌓아놓고 고양이들 이렇게 이 넘게 하잖아. 이거 책을 어디에다가 놓아야 될까요? 여기 책선반 같은 게 없는, 아, 저쪽이구나. 똑바로 세울 순 없나? 이렇게 한 곳씩 넣어야 되나? <웃음> 책은 자주 읽어줘야 되니까 밑에다가 놓고. 화분을 위에다가 올려놓자 축구공도 그냥 굴러서 머리 맞으라고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 이렇게 침대에다가 놓는거 맞나? 이거 이거 모빌처럼 쓰는건가요 이게? 애기를 이 밑에다가 넣고 위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흔드는건가? 어 그럼 이건 침대용이 맞네 이 인형이 너무 애매해 <웃음> 아 침실에 내꺼 내, 내 쓸거임 안되겠어 이 소소한 장난감들을 아래에다가 넣어놓을까? 다 들어가기는 하네요 블럭을 전등 밑에다가 두자고? 이거 들어가? 와우 지림 다 들어가네 오야 블럭 정리하니까 훨씬 깔끔해보여 여기에 눕고 싶다면 우리 셋을 이겨야할걸 이거 여기다 두자 이렇게. 딱! 좋다 그지? <웃음> 이제 저 아이는 3대 천왕이랑 크겠네 <웃음> 어? 이거 겹치 수도 있었구나 향초 나 지금 알았어 아, 또 나왔어. 뭐야? 귀여워, 리본 달린 애도 있어. 요가 매트는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챙겨 오네. 내가 맨날 침대 밑에다가 짱박아 뒀었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침실인데 왜 붙박이장이 없어요? 병아리 창가에다 두자고? 아니 왜스텐은 계속 나와요 진짜 <웃음> 아 이거 여기구나 그래그래 그래. 됐지? 여기가 남자친구 여기가 여자친구 아이 인형이 계속 걸리적거리네 이거 <웃음> 어떻게 해야되냐 가방 이거 다 가져가야겠다 아니, 이 좁은 책상에다가 뭘 이렇게 득글득시글하게 올려놓는 거야. 아, 불쌍하다, 선반이. 불쌍해. 향초는 위에다 올려놓자. 향이 좀 골고루 퍼지게. 됐서 창고 가자. 아니, 창고 오기도 전에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은데 창고에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벌써 지금 잣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지금. 어? 야, 커다란 옷은 아래에밖에 안 걸쳐져 너무 커가지고 이거 위에 안 걸림 이런 좀 고급 소재의 옷들은 펼쳐놓고 그냥 일반 티는 접어놓는게 맞아. 맞아 캬 이쁜 옷 많다 성공했어 우리 주인공 어? 뭐야 아니 야! 아니 중앙에서 이선 뭐야 이거 나 이거 이렇게 열리는건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아니 근데 사람 하나였어 사기당했다! 아이, 그래, 데콘데? <웃음> 데콘데 좀 억울하다, 이거지. 하 진짜 끝도 없이 나오네. 제가 히프미한테 옷이 이정도 쌓여있으면 좀 버리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 다안 입어요. 1년 이상 안 입으면 절대 안 입는 옷들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옷은 또 계속 새로 사거든. 옷은 한 해가 지나면은 또 아... 이제 또좀 새로운 옷을 사볼까 하고 새옷 산다고 에? 금고?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오네? 어? 어? 수납장 빈 자리가 좀 많이 생겼는데? 자 일단 여기를 화장대로 쓸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뭐... 악세서리 이런 거 들어있는 거일 테고 반지꼬리를 이 안에다가 넣어놓자 혹시 이거 열려요? 안 열리네 금고는 이렇게 옷 밑에다가 놓는 게 정석이지 아이고 으으으. 피곤해 <웃음> 야 이게 비세라 그냥 단순히 시체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피곤함이 진짜 엄청 쌓여요 피로감이 이걸 어디에다가 정리해야 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 자, 이제 화장실로 왔습니다. 챗살. 챗살 통 챗살 3.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아니, 무슨 상자 하나에 뭐가 이렇게 집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 일단 여기에다 정리부터 좀 하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다 샴푸잖아, 그지? 약 같은 건 여기다가 넣어줘. 겹쳐 놓을 수 없는 거니? 물건들이 좀 겹쳐질 수 있게 해. 그렇게 해놨었어야 됐는데 음, 그 점은 진짜 불편한 것 같아. 와, 진짜 진짜 가득 가득 채워놨는데 둘데가더 없네. 어? 이건 뭐야? 에이? 오, 휴지걸이랑 쓰레기통을 한 곳에다 이렇게 놓는 거구나. 신기하다.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아, 뭐가 이렇게 막 계속 나와. 아, 빨래바구니에요, 저게. 이게 뭐지? 표백제? 야, 애초에 세탁기. 아! 아! 그렇구나.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니, 세탁기가 보이질 않는데 자꾸 세탁용품이 나와가지고 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좀 진작에 좀 눌러볼걸. 아, 나그 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저 이게 입건 줄 알았어요. 오, 오딱 들어간다. 대박 사건! 어, 욕조 이거... 아, 이거 여기 원래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이건 또안 되는데... 이 위에다 이렇게 됐다. 이게 가장 큰 골치네. 어, 여긴 또 돼. 나 정말 가늠을 못하겠어 뭐야? 에, 이게 왜? 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똥겜이에요. 내가 갓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짜 똥겜. 어? 애기방은 완벽하네. 그새 밤 됐네? 아니, 왜? No. 어? No. 이거 노트북 아니야? 여기 왜 책상에 넣어도 안 되고. 됐다. 여기다 둬야 되나? 됐지? 뭐야, 이거? 이거 뭐 창가같은 곳에다가 둬야겠다 찾아가지고 꺼져! 하나도 안 즐거워 아 처음엔 진짜 재밌게 즐겼었는데 갈수록 뭐랄까 제작진의 그 고정관념으로 강요가 되니까 그게 진짜 너무 슬프다 자 여기서부터 촬영해봅시다 넓은 공간과 뒤뜰 이제 반려동물도 기를 수 있어 마침내 모든 자석을 붙일 만큼 큰 냉장고가 생겼다 아니 그니까 러 그놈의 자석을 왜 이렇게 집착하시냐고요 우린 벌써부터 저녁파티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프로페셔널을 위한 프로페셔널한 공간 성공했네 성공했어 보너스 변기! 갈수록 글도 짧아지네. 얘도 귀찮은가봐. 나가야곧 만나자. 어 지금 퇴교 중인가봐. 아니 그럼 임신 중인데 이런 짐 정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야? 새집에서 처음으로 잠들 순간이 기다려진다. 모든 옷가지를 넣고도 남을 충분한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약간 모자라 불안불안해 특히 이 욕실은 말이야 온 가족이 쓸수 있는 대형 욕실 새집! 아니, 이게 스토리 파악이 원래 초반에는 또잘 됐었는데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어요 못 발견하셔서 그러는데 모든 컴퓨터는 켜진다고? 처음에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지금은 안 궁금해 켜진다 오 대박! 어, 커, 켜졌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언 n p a c k i n g 엔딩 크레딧 곡이 있네. 와, 이때까지 내가 정리한 것들 다 나오고 있어요. 요즘엔 엔딩 크레딧 곡을 대부분 많이 집어넣네요. 엔딩 크레딧을 사람들이 하도 안 보고 지나치니까. 플래. 임 어디갔어 임? 오, 역시 동성 커플이 맞았어. 맞네. 어 마지막에 그래도 떡밥을 좀 풀어주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언패킹 첫 번째 앨범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기능 잠금 해자담 음악 셔플을 활성화해 전체 게임의 트랙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놀랍게도 총 3개의 앨범 중에 하나를 끝마쳤는데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두 번째 앨범까지 플레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즐겁게 플레이를 하다가도 가면 갈수록 짐이 쌓이고 그 짐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느꼈던 해당 물건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게임을 정말 마음대로 즐기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짐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냐에 따라서 다 크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정해진 틀이 너무 확고하게 있어서 어 가면 갈수록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둘째로 물품은 점점 많아지는데 물건을 겹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어서 그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윗공간에는 충분히 공간이 둘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토리가 점점 뭔가 좀 단서가 적어진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집만 푸는 게임이었으면 좀 지루했을 수 있는데 앨범으로 꽂으면서 글을 적어놓고 아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추억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었는데 아뭐 그래도 이거는 뭐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끝나고 나서 일러스트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으니까 나름 납득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아쉬운 점이 좀 많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두 번째 앨범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공고하니까두 번째 앨범 살짝만 볼까? 똑같네. 아 그냥 세이브 파일인가봐. 나중에 힙보이 편으로 한번 새롭게 찍어볼까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어, 패킹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장령. <목소리>